대구 남구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의 견본주택 동호수지정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대구에선 이른바 마피로 불리는 분양가 할인을 하면서까지 미분양 잔여가구 계약을 서두르는 단지가 많다. 사진 장기용 기자. 대구의 주택시장에서 장기 하락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미분양에도 불구하고 신규 분양이 계속 이뤄지면서 공급량 적체가 심각해지고 있어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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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낙폭이다. 세 번째로 낙폭이 큰 대전보다 두배 이상 낙폭이 크다. 업계에서는 대구의 주택시장이 더 도시에 비해 더 나쁘다고 진단한다. 대구가 주택시장 하락에 관한 각종 압조건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탓이다. 집을 팔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새 아파트 공급이 계속 늘어서 공급 과잉이 심각해진 데다 인구순 유출 문제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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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 대구 지역 미분양 주택은 전달 대비 10.3%로 늘어난 8,301 가구를 기록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차다. 전국 미분양 주택의 25.4%를 대구가 차지하고 있다. 대구에서 공급 중인 한 오피스텔 담지는 홈페이지에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우는 홍보물을 게시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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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간 연간 평균 인허가 건수인 1만 3천여 가구의 1.65배 수준이다. 그나마 올해 하반기에 단두 건의 인허가만 냈지만 이미 적체가 심한 상황이다. 인허가를 받은 곳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드물다. 재인허가를 받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 부실업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어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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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수요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모양새다. 대구의 인구는 지난해에만 2만4천여 명이 순유출됐다. 집을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송승윤 도시화 경제대표는 대구의 주택시장 문제는 전국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교제지역 해제 등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인허가 승인을 너무 많이 내준 탓에 가격 하락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